안니다세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내년에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어, 취득세 관련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이 경과 규정이 없어서 일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잠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서 한번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음, 나와 있기를 어, 6억에서 9억 요 사이 어, 요게 그동안은 단일 2% 였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에서 3% 사이로 금액 대비 세분화가 되고요. 그리고 4주택자한테는 그냥 4%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개편이 되는데요. 어,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 한번 보시면 어.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이 다주택자 경우에는 그동안 낮추어드렸던 그런 특례를 뭐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고 1세대의 기준이 그동안 저도 유튜브에 그러면 법조문대로 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걸 두 채로 봅니까? 하고 헷갈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워낙 많은 분들이 헷갈려했겠죠. 정리를 야무지게 해놨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취직해가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들이 뭐 수원에 삼성전자 다닌다 30세 미만인데 아직 결혼 안했다 소득이 있어도 그냥 동일세대 아들 명의로 집을 사면 포함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그냥 주민등록 갖다 놔도 동일이 세대로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분으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한개 주택으로 산 각각 지분을 한개한 한 개의 주택으로 산정을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이 부부 등이라 되어있죠. 그 부부 등 자녀 등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공동 아들하고 엄마가 공동했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공동했다.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그냥 한 개를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공동으로 집 하나 샀다. 그냥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집한 채로 본다 뜻입니다. 결혼 안한 20대 아들과 소유를 한 거는 그리고요 어, 여기 또 나와 있기를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입법예고를 이 개정안을 12월 3일 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 잔금을 내년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더라도 잔금을 그때까지 치더라도 어, 이거를 적용을 배제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적용하는 뭐 이런 그거를 3월 말까지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득세를 허위로 낮게 신고하면 다 추징한다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질의들을 해놨습니다. 궁금한 거 이게 다 물어놨더라고요. 어, 보시면 6억에서 9억 구간만 세율을 바꾸는지, 현행 지득세율이 문턱 효과는 6억에서 9억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59,990만 원에 거래를 하면 지득세율이 1.1%였고, 6억 1원에, 6억, 이렇게 6억에 거래를 하는 거는 그동안 세율이 뭐 2% 대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구간화해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는 구간은 계속 그냥 최고세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알기 힘들다. 그랬더니 그 세금은 우리가 계산하는게 아니고 딱 계산해갖고 알려준다 이렇게또 되어 있고요어그 다음에 음 7억 5천에서 9억 구간만 세율을 인상하는 건 불, 아니, 불평 불불 형평한 것 아닌가 이랬더니 그냥 문턱 제고를 어, 함으로 해서 형평성을 그냥 제고인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1세대 이제 사주택 관련 여기 한번 보시면 어,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는지 그랬더니 10, 2019년 12월 3일까지만 계약한 주택을 내년 3월 말까지 잔금을 칠 경우까지만 이제 전 적용을 해주고 그 이후 거는 예,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범위, 여기 정의났죠 1세대 범위는 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제 함께 기재된 가족을 다 얘기하는데 어,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가 따로 되어 있어도 1세대로 간주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 제외, 30세 넘는 미혼자녀 제외, 30세 이하 배우자는 그냥 단독 동일 세대로 보겠다 이 뜻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해서 돈 벌고 있는 자녀, 대기업의 단위는 뭐 서울에 있는 자녀, 1세대에 포함되는지 포함한다라고 딱 해놨습니다. 다 헷갈려 하니까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어그 다음, 예, 또 있네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 개념이기 때문에 1개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집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래 돼돼있죠 다만 그냥 동일 세대에 있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집을 하나 샀다. 그거는 그냥 한 세대라 있듯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럴 수도 있죠. 한꺼번에 집두 채를 샀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주택자 하나가 걸린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어느 거를 그냥 3주택에 해당하게 하고 어느 거는 취득세 4%에 해당되는 네 번째 주택으로 보게 하고 내가 고를 수 있다 뜻입니다. 그러면 취득단가 작은 걸네 번째 주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등록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등록한 것도 주택수에 다 포함하는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이 뭐 한세개의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있고 플러스 거주주택이 하나 있는데 집 하나를 더 살려고 한다. 다 이거 임대주택 포함해서 다섯 번째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는 4%대가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뭐 임대주택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 말라하라 했노? 이 뜻인데 그거 정부에서 말은 주택수 많이 보유하라고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또 적혀 있어요. 어, 이미 많은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얼마든지 세금 더 내라. 이 뜻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입을 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거 주택수에 포함하느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요거 하나는 혜택이네요. 주구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어차피 살때 취득세 4.6 내고 있습니다.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빼준다 하네요. 얘는 이미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거라서 다른 집 카운트할 때 빼준답니다. 조금 살짝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등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취득세 계산하는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요거는요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한답니다. 그럼 입주권을 관리처분 난 이거는 성계조합원을 얘기하겠죠. 관리처분 난 지역의 입주권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 받은 그 분양권을 세금을 낼 때는 포함 안 한답니다. 그럼 가상 혜택은 어떤 게 될까요? 관리처분은 난 승계조합원인데 아직 집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1.1 적용이네요. 그렇죠? 입주권 여기서 제외한다 해도 입주권은 집을 이미 허물어 버리으면 그냥 4.6이에요. 맞죠? 요거거는뭐 똑같고 관리처분 났는데 입주권 신분인데 집을 허물지 않았다. 그거는 1.1 적용되는 이게 가장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요 법조문대로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적용되는가? 이거는 이미 별도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죠. 상속 2.8, 증여 3.5 플러스 뭐또 이런저런 거 포함해서 해서 증여 같은 경우는 통상 4%가 적용이 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이미 집을 이제 보유를 했어요. 세금 다 내고 이런 세금 내고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주택수에 포함을 한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상속으로 집을 하나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그 상속 취득세율을 따르고 지금 하나 증여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증여 취득세율을 따르는데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내 명의로. 그거는 주택수에 어떻게 해요? 카운트 됩니다. 포함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적용되나요? 법인은 적용 안 한답니다. 법인, 1인 법인 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혜택이 꽤 되네요. 그죠? 그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세금회 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냐? 이랬더니 법인은 기장 의무가 있고, 오히려 법인으로 하면 거래 의무가 더 투명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4주택자의 경우, 6억 이상, 그, 세율 상승폭, 가장 높은 것은, 6억 이하는 원래는 1.1이지 않습니까? 요, 요 질문의 요지는, 원래 1.1 내던 6억 이상은, 6억 이하는, 이게 4.6으로 가면, 거의 뭐한네배 정도 폭등이죠, 지득세가. 근데 이미 9억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뭐 크게 오르는 게 없어요. 약간 올라요, 약간. 세율이 뭐 최고 그죠 뭐한 3%대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6억 이하 있던 사람이 4배나 올라서 억울하지 않냐 이랬더니 뭐 그런 거 없고 주택실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 신고했다 추징한답니다 어뭐 실거래 신고 필정받은 경우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 뭐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액이 다를 수 있고 조사해갖고 밝혀갖고 나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 적혀 있고요. 음쭉 넘어가보면 또어 취득세율 구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율이 이제 세분화되죠. 어 취득가액이 이렇게 그냥 딱 6억이다 그러면 어, 세율은 그냥 2.07%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음, 요게 분기점이 7억 5천까지는 세율이 그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3%대네요. 3%도 뭐 낮은 건 아닙니다. 어, 하여튼 이렇게 급하게 후루룩 훑어봤습니다. 어,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가장 크게 바뀌는 거자주택자라도 아까처럼 경과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 그냥 주택수에 포함 카운트합니다. 그 자녀 이름으로 집살때뭐 엄마 아빠 집다 합해서 네 번째 주택이다. 취득세 그냥 4%대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권 사는 경우는 아까처럼 가장 큰 혜택은 어, 관리처분 났는데 아직 집을 안 부수었고 현재 신부는 관리처분 후라서 입주권이다 그러면 1.1 적용된다 소리입니다 그게 네 번째 사는 집일지라 하더라도 입주권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내가 주택수에 카운터하는 거에서 뺄수 있습니다 집이 두개 있고 오피스텔 하나 달세주고 있는데 네 번째 집 살라 해요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뺄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오피스텔은 살때 이미 지득세 4.6 내셨죠 어, 그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만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적용 안되고요 어, 상속받았고 증여받았던집 이미 정려, 상속증여가 끝나서 가지고 있다 하면 주택수에 다 카운트 됩니다 어, 어쨌거나 경과구주정이 12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내년 뭐 3월 말 전에 잔금치는 거는 그대로 취급한다는게 굉장히 큰 규정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일 세대는 같은 세대는 집한 채로 봐준다는 거. 그거 헷갈렸던 부분 다 정리됐고요. 세대 개념으로 정리를 하네요. 어, 이렇게 저렇게 좀 크게 정리가 많이 됐죠? 이렇게 하면 어, 오늘 이렇게 바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경과 규정을 짧게 후루룩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이제 다 정리되셨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롱소장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는 발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